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 곁을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으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